Going. 왔어 왔어 내가 왔어 포차크 보러 내가 왔단다 <웃음> 이거야 이거야 <웃음> 봐봐 나는 얘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포차크컵 아니면 시나몬컵 괜찮고 그리고 얘다 낮은 쪽이 기억나? 아, 이건 뭐야? 뭐 이불이 있어? 블랑켓 데 음. 2등 별로 인형도 별로 야 어? 1등이야 이거 1등을 2명 준다 음한 번에 3명 뭐, 뽑으면 되 어? 아, 저 볼게요. 겠니 어서네. 아. 어. 쉽 오. 어. 나 개망했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뒤에를 더 원할 것같 오. 어? 어, 중복은 없네? 어, 중복은 없습니다. 101113. 네, 101113 이렇게 나왔습니다. 1일은오나 어, 좋아, 좋아, 좋아. 1이야0번 귀여워 어, 1번 같이 들어있1번 어, 13번 네? 응 으아 응. 귀여워. 어, 귀여워 귀여워 11번. 귀여워 11번. 아, 어. 오, 오, 오, 오. 야 거품이다. 너무 좋게 나왔는데 나? 와. 네, 와. 담아드릴게요 아 봐야 되죠? 아. 이거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아니 괜찮아요만원해 네. 네. 네. 음. 우와 빙글빙글 회전컵이래 야얘조기트인데어찌리 이거 어, 어 귀엽네 네. 귀엽지? 난 스누피 얘 나왔으면 좋겠어 선글라스 말고 얘랑 얘랑 얘안돼 좀... 어디에 넣는 거야? 그렇게 놓는 거야? 어, 보지 마 집에 와서 뭐봐두개 음, 정... 남았어 어머 얘 이때 해야지 두개 남았을 때 이거야 찝게 찝스 찝스 어 괜찮은데? 어, 퀄리글초큰게인가 그러면? 얘야 되겠어 이건 또 양쪽이네? 우와 저쪽만 할것 같은데? 왜더 비쌀까? 나는 얘! 얘! 어, 얘가 좋네 뭔가 여기 어, 있네 파츠가? 예. 난 얘, 해바라기지 두 번째 얘? 어. 아, 너무 초롱초롱인데? 안 나왔으면 좋겠는 예쁘다. 얘 어? 개 귀여운데? 어, 얘는 너무.. 색지 말고 이, 예, 얘 예. 쥐라니! 얘는 얘는 햄스터야 쥐과야 어, 야 그럼 넌 원숭이니? 사람 원숭이과니? <웃음> 어? 야쥐또없 만한데? 뭐지? <목소리> 어와나 세상에 3,000원 샵이 이제 값비싼 샵으로 바뀌었어 <웃음> 야 너무 이쁘다 <목소리> 어, 이거, <15힛도> 있어. <목소리> 아, 이거 어... 다? 여, 다 45,000원이라는 건가? 다에서 우와 그럼 설마 한데사 집들이 선물로 따른다 <웃음> 감성입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 이렇게 집에 와서 한번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뽑았던 거 오히려 좋아 그짠 이렇게 생긴 마스킹 테이프 같은 시브룹이 들어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마스킹 테이프 아니고 예전에 제가 망한 곤듀 럭키박스에서 나왔던 그 제재 어 맞네 딱그 느낌이네 초록 테이프 아시죠 여러분 초록색 테이프 강력한 초록 테이프 같은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 요 느낌 초록색 테이프 마냥 어, 시나모 롤하고 이렇게 포차코 같이 있어. 어 저기 최애끼리 다 만났어요 이렇게 얘는 포차코에 시나모를 이렇게 얹어져 있고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니다포장이라서 이게 막 마스킹 테이프 같은 그런 쌈마에는 아니고요. 그리고 짠 이거는 수건. 조그만한 이런 짠 이렇게 생긴 귀여운 패턴이. 여기 있는 수건이에요 수건 약간 우리나라요 이런 거 행주로 쓰잖아 이것도 이것지만 이것도 대박인게뭐냐요짠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퀼트 포인트가 여기 시나모로 이렇게 하나 쭉 달려있어요 이렇게 패치로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패치야 그냥 패치 뭐 탔어 이렇게 또 이런 이 느낌으로 이렇게 앞뒤로 앞뒤가 똑같은 포차코 두개한 세트다 14,000원 두 개에 14,000원을 뽑은 거 그리고 짠 대망의 제일 귀여운 시나모롤 컵입니다 너무 귀엽죠? 친구야 난리났어 기미들끼리 친구네 끼리끼리 몰려다닌다고 이렇게 끼리끼리 같이 있네요 오 너무 귀여워 딱 이렇게 밑에는 포차코가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이 뭐야? 열쇠 볼이라는 뜻인가? 포차코 이런 느낌 이 너무 귀엽다. 진짜 시나모로 얼굴 같은 그런 쉐입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얘는 이렇게 시브랑시브랑써 있어요. 뭐라씨요시나모롤 포차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안에 이제 핫초코 있죠. 겨울에 있잖아요. 핫초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 왔는데요. 제발. 어 됐어. 어어 오! 어. 오! 오! 내가 원하는 게 나왔어. 와, 대박이야! 어, 누가 나왔냐면 짠~ <웃음> 너무 귀엽죠. 해바라기 들고 뛰어가는 햄토리가 나왔습니다. 해바라기, 예쁘게 들고 있고, 뒷모습 곰둥이에 뭐가 있네곰둥이 점이 있어요. 곰둥이 점인 햄토리야 이렇게 귀여운 햄토리가 나왔습니다. 대박이 두 개, 하나는 스누피였습니다겠고 하나는 주 브라운이었으면 좋겠 얘만 안 나오면 돼. 선글라스 끼면안 나오면 돼. 아! <웃음> 뭐였어 <웃음> <웃음> 나 진짜 완전 개금선이야 어쩜 좋니 나 진짜 무슨 신내림 받은거야 뭐야 왜이래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 이, 이거 지금? 말도 안 나오네? 봐요 이거 봐 수누피 스누피가 나왔어요 스누피가 나왔는데 이게 영롱해 안에 아, 네. 약간 투명 영롱 이렇게 어 진짜 귀엽죠 여러분 우산의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감성 그 다음은 뭐가 나올지 진어 진짜. 정말수 아닌 것 같아 어? 럴 수가... 아! 중복이야! 뭐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갖추면 되겠지 뭐 중복! 진짜 똑같이 생긴 중복이 나왔습니다 중복에는... 생계탕이지? 충분안돼요 얘를 어디다가 하면 예쁘냐면 키링 있잖아요 키링 에어팟 키링 짠이 에어팟은 쿠키베어스 에어팟이고 텐바이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이비다이 키링을 짠 키링이랑 같이 달아주면 이 사이즈가 딱 좋아요 약간 사탕 달고 있는 느낌 귀엽죠? 내 거에도 하나 달아줘요 머니 캣사이트 비님이 선물로 주신 제가 약간 주렁주렁 좋아하거든요 맥시멀리스트들의 특징 주렁주렁도 좋아한다 앞에는 어니 뒤에는 늑비 이렇게 같이 다치고 쿠키베어스 키레인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아, 진짜 너무게 좋았는데. 마지막에 똥을 쌌네. 어, 어쩜 좋니? 쿠지와 가챠를 한번 뽑아봤고요. 지금까지 네, 귀여운 일상 유튜버 노와스토리밍도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밌고 귀여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